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랜만에 오늘은 부산 전체 부동산 현재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물론 전국을 다 살펴보면 좋지만, 어, 전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유튜버는 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부산을 이렇게 한번 짚어놓은 곳을 찾으려고 하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부산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아파트 큰 흐름이 현재 방향이 돌아섰는지 뭐 아직 계속 하락하는 중인지 아니면 뭐 상승인지 그거랑 어, 그거를 이제 차트화해서 시각화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KB 부동산 시세 안에서 거기서 전세나 매매나 이런 건 색깔이 뭐 파랗는지 아니면 빨갛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한국 은행의그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이제 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월세 그 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부담이 이제 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금매로 나와 있던 그런 매물들도 거래가 잘안 됐었거든요. 어,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는지 그거를 한번 볼 텐데요 어, 기간은 작년 2022년 어, 9월 출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9월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10월이겠죠 어, 11월 12월 쭉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어, 2023년 올해 3월 시세까지 지금 벌써 4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4월이 지나면 또 4월 시세가 이제 올라오겠죠 3월까지의 큰그림컨큰 틀을 한번 보면 여기 조회가 15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랑 거래량이 크게 많지 가 않은 중구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 다 넣었는데요. 많이 오른 곳이 하락폭도 좀 깊고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곳은 하락폭도 좀 작은 게 차트 하나로 그림 하나로 정리가 다 됩니다. 쉬운 예로 여기가 부산 해운대구거든요. 해운대구 놓고 보니까 하락폭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가장 길게 깊게 내려와 있는 게 해운대구입니다. 하락폭이. 프로테지가 내려오면 금액도 좀 덩치가 커지겠죠. 그다음에 가장 작게 이제 조금 조정됐다 할까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이게 4, 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며, 전세며 매매가 이제 동반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에 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점선을 기준으로 점선을 기준으로 이게 점선이 쭉 있죠. 점선이 기울기가 45도입니다. 이 어, 점선을 기준으로 전세가 하락을 좀 덜하면 위에 있으면서 어, 매매가 쪽으로 올 거고요. 전세도 많이 하락하면서 매매도 하락했다. 이러면 이제 밑에 오게. 전세가 더 많이 하락하고 매매 하락이 약간 좀 덜했다. 이러면 전세 하락폭이 크다 이러면 기울기 45도 기준으로 밑에 있을 거고요. 전세는 조금 덜 빠졌는데 매매가 빠졌다 이러면 기울기 위쪽에 있겠죠. 전세와 매매가 프로테지가 거의 같게 하락을 했다 이러면 기울기가 45도에 근접해가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서구를 놓고 보면 기울기 45도에 근접해 있죠. 매매나 전세가 이건 비슷한 폭으로 빠진 거고요. 아까 강선은 이게 보면 전세폭이 하락폭이 더 크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금전구는 뭐 평균에 매매와 전세가 건접하게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작은 편은 아니죠. 아까 기상은 기상은 비조성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보면 전세 하락폭이며 뭐 매매 하락폭이며 이게 굉장히 좀 깊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세 하락폭이 좀더큰 것처럼 보입니다. 차트로는 45도 기울기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에 남구는요. 남부도 최근 전세 하락폭이 여기가 어느 꼭지점이냐면 1월입니다. 1월 남부를 놓고 보면 1월 달부터 큰 폭으로 전세가가 좀 빠진 게 눈에 보이네요. 1월 2월 요거 시세가 그렇게 나와있네요. 여기 보시면 남구 그렇게 보이죠. 전세하락폭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매매보다 오히려 선세가더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동구고요. 동구는 오른폭이 뭐안 안 커서 그런 건지 하락폭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소폭으로 보이죠. 동래구 그러니까 해수동남연진요거는다 조금 매매며 전세 하락폭이 부산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씩 더 많이 빠져있는 그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출발점이 아까 여기였죠 출발점이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종착지 현재 3월달까지 시세 조회가 되어 있잖아요 종착지까지 위로 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밑으로 이렇게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돌아서 있는 반전의 어떤 그 틀은 보이지 않죠. 어~ 호가는 지금 금매들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호가는 어~ 요 초능부동산 있는 옆에 대연 로테캐슬 레전드만 해도 호가는 뭐 거의 금매 한창안 팔리던 그때 비교하면 거의 1억 이상 호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3월달 그래 된게 실거래 뭐7억 찍은 것도 있고 하니까 약간 여기 아까 남부 차트가 이랬죠어요 차트에서 이제 매매가 조금 올라갔다면 여기서 약간 꼬꾸라지가 나온다든지 그거는 이제 4월 지나서 올달쯤 가서 조회를 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실거래 신고가 4월달에 이제 있었을 거니까 요건 그렇게 검사를 해보면 되는데 요 쏟아져 내린 요 부산 전체 요 차트가 KB 요 주간 시계열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인 게저 정도로 쏟아져 내리는 걸로 보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전체가 이게 좀 파랗죠. 파란 것 중에 최근에 어 아까 저 차트가 10월달부터 봤으니까 어 여기 요 차트부터 보면요. 10월달 처음에는 약간 약간 파랗기 시작하더니 조금 연하다가 그럼 색깔이 찢어졌다가 색깔이 찢어진 곳은 하락폭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하락폭이 약간은 축소는 되어 있지만 아직도 계속 마이너스에요. 그죠? 올라간게 아니고 계속 마이너스 지수입니다. 어, 요렇게돼 있죠 이 어, 정도 색깔이 아까 그 아파트 차트 시세에서는 전부 아직 밑으로 쏟아져 내려있는 그런 차트가 나온 거였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요게 어, 현재 부산 전체 포지션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놓고 봤더니 해운대구가 가장 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 어, 연제구 기장. 기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아니었다가, 아, 조정, 조정이 아니었죠? 기장을 제외하고, 기장과 충구를 제외하고는 부산이 다 조정이었다가, 다른 곳들이 이제 비조정으로 풀리다 보니까, 그 상대적 매력이나 이런 게 훨씬 좀 줄어들게 마련이죠. 어, 그러다 보니 하락폭이 좀 컸었습니다. 남구, 동래구 수영구, 진구. 아이 하락이 큰폭 쪽에 쏟아져 있고요. 하락폭이 작은 곳은 사구, 서고 동구, 영도구. 거래가 많이 안된 곳은 빠질 곳도 뭐 크게 없는 거죠.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나누면 사산구, 북구, 검정구 뭐 요런 데는 가운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겁니다. 부산 전체에 현재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요거도 안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좀 소진이 되고 없어져야 이제 부산 전체가 조금 뭐 시세가 움직여 볼까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기도 하거든요. 전세의 어떤 그 지수하고 미분양 지수를 조금 유심히 봐두셔야지만 이큰 틀을 읽어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데 이게 어, 지금 어, 부산은 미분양 물량이 현재 통계 나와 있는 거는 2월 달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2월 달 것까지인데 제가 늘었죠. 그래프 차트를 보니까. 23년, 2023년 2월달은 좀 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아직 우한미구역의 어떤 그 대단지잖아요. 거기에 미분양 물량은 여기 포함이 안돼 있을 거예요. 3월달이기 때문에. 그럼 3월달 통계를 보게 되면 또더 올라가겠죠. 이 그래프 차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지인의 지금 자료인데요. 어, 그러면 이렇게 미분양이 만약에 쌓이면서 계속 부산에 입주 물량이 계속 많다. 이렇게 되면 계속 좀더 곤란할 수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봤더니 올해까지는 좀 많습니다. 2023년까지는. 적정 수요량이 16,000에서 17,000 세대급이에요.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어, 신혼부부상이라든지 그 그상그 다음에 멸실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 집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그런 수요들 평균을 낸게 대략 한 17,000세대급인데 23년도에는 입주 물량은 23,492세대예요 뭐, 올해까지도 입주 물량이 제법 꽤 있죠 그럼 올해 입주하는 입주장까지는 조금 전세시세라든지 뭐 월세시세나 이런 게 어, 회복되는 게좀 쉽지 않다는 그런 뜻이고요 작년에 너무 많았잖아요 이게 아직 2월대가 넘어 있는 물량들이 있고, 23년도도 입주 물량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전월세나 뭐 이런 그 입주 물량 소화에 조금 더 애를 써야 된다는 소리고, 내년부터, 내년, 25년, 뭐 이럴 때는, 26년, 26년은 통계가 아직 덜 잡혔을 수도 있는데, 24년도와 2 5년도의 입주 물량 통계는 다 나와 있겠죠. 아파트가 뭐2년만 입주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분양을 하면, 그 내년과 후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올해 작년에는 과잉 올해는 초과 그 내년에는 약간 이제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만한 7천 세대급 중에 입주 물량이 만 4천 한200 세대니까 너무 물량뭐 조금 소화한다라고 보고 그 25년도에는 확실하게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샀다 하면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단타로 가져갈 게 아니라 조금은 한 2년 이상, 25년, 뭐 26년대까지 조금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서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양도세가 뭐 1년 지나면 일반세율 되고 하는 것도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은 들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시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차트를 봐도 요렇게 아까처럼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빠져가 있습니다. 프로테지 어, 1%가 수박 한 바퀴와 참깨 한 바퀴는 다르겠죠 같은 1%라도 많이 올라있는 매매 단가가 큰 곳은 많이 빠진 걸로 나오겠습니까 오늘은 아직은 부산에 어, 실거래 올라와 있는 이런 그 차트 지수들이 아직은 상방향으로 돌아서 있는 게 2월달 뭐 3월달까지에는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4월달에 실거래된 거는 다시 또한달 뒤쯤에 제가 한번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산 전체의 부동산 시황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산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고 부산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려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그래도 소식이 좀 맞춰서 뜹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롱부동산 요즘 유튜브 올려요 이런모습입니다 꼬박꼬박 올리고 있거든요 어, 구독을 안 해놓으면 영상이 안 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까 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